오, 정검보상 개꿀. 바트라시만 30개요. 자, 오늘 올려볼 거는 저번 영상 얘기했던 이마법사 한번 영웅으로 도전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여기 좀 아이템들을 좀 비워야겠죠. 그래야 최대한 마법사를 많이 가질 테니까. 어, 일단 경험치 50% 찍어서 또 이거 수집용 하나 받았고요. 일단은 문장부터 한번 털어봅시다. 진짜 요즘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서 강화가 너무 안되거든요. 어 주문서가 없네? 저 5강까지 쉽게 갔었는데 패치 후에는 5강도 힘들어요. 문제는 5강까지는 수집을 다 했다는거. 6강을 지금 가야되는데 거의 6강 수문장 있는것처럼 무슨 뚫리지가 않네요. 아 요것도... 아5강을 못갔네 아자또 줄여야 할게 이거 상자 까주고 어? 선택상자네? 내가 희귀 없는게 있으려나 아 있네요 없는게 있네 자뭘 받아야되지? 치명타 200 150 그나마 치명타 수치가 높은 파스토르 파스토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선택으로 왔구나. 여깄다. 파스토르. 오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투력을 또 챙겼네요. 와, 910? 많이 올랐네. 자, 또 이렇게 아이템을 또비웠고요 창고 들어가고. 어, 요걸 없애야겠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별조각, 별조각 상자들 많죠? 아무래도 지금 3,800개. 지금 부캐, 지금 리스하려고 키우는 부캐도 400개가 있거든요? 오늘 요 4,000개, 약 4,200개 정도 되는데, 요거 오늘 다 풀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전설 과연 이 4200개에서 전설에 나온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합성을 먼저 해야겠는데 이거? 칸 비우려면은 일단 별조각 합성을 먼저 해야할 것 같네요. 우선 은 부캐로 가서 별조각 합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캐로 들어왔거든요. 부캐가 가지고 있는 별자리 조각이 어딨냐? 여기있다. 423개 어, 싹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 희귀. 희귀 되게 떴네요. 오 뭐야 고급도 꽤 많이 떴네 자 바로 합성 갑시다 400개 정도에서는 일단 전설보다는 영웅 뜨는게 우선순위겠죠 일단 본캐가서 3800개 그것 깠을때 거기서 진짜 전설이 한개도 안넣으면 문제인데 이거는 자 희귀도 필요없으니까 최대한 영웅까지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영웅 1개 영웅 1개 나왔어요 오야 400개에서 영웅 2개 괜찮은데 이거 싹다 보내버리고 다시 본캐로 자, 별조각 3800개 꽤나 까는데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몽텀 돌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고에서 400개로 받은 영웅 두개 챙겨놓고자 뭐부터 깔까? 자 1번부터 영웅까지 요거 일단 21개 있는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영웅이 떠주면은 아주 나이스이긴 한데 어, 역시 그럴리는 없고요자 요거는 희귀 별주가선택상자네요 영웅을 뽑는게 목표니까 어... 요거는 그냥 아무거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웅 별조각 선택 상자 요거는킵요거는킵 해두고 이번 업데이트 할때 나온 전설 별조각 상자 요것도킵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열어야 할게 요거네요 1번부터 희귀까지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나와 이거는? 와... 귀찮네 일단 희귀한 게 떴고 아 좋아요 한개 떴네요. 한 개라도 뜬거뜬게 어디야 이게? 저 상자에서 일반이 아니고 희귀가 떴다는 거?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다음, 별조각 상자. 아, 요거는 희귀 등급만 나오는 거네요. 랜덤으로 거, 나오는 거겠지?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랜덤으로 희귀만 나왔습니다. 음, 희귀 계속 괜찮은데? 자, 대망의 3,800개 한 번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3,800개 과연 한 번에. 어디까지 나오는거지 이게? 아 이건 한번에 희귀까지 나오는거네요 아 이게 영웅까지 나오는거면 은좀 구경할만 나는데 최대가 희귀니까 그래서 3800개 아니 희귀 몇개 나올지 한번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와600 600 일반 600개씩 나오는데 아 희귀는 10개 아 3800개에서 약 50개 50개 좀 안되는 개수 자 이게 4,200개 현재 깐 그냥 상자 상태로만 깐거예요 합성으로 두개 떴고, 이건 개득이고, 아 여기서 과연 몇 개가 떠줄지. 야 이거는 합성하는 것도 일이다. 개수가 너무 많아. 자 일반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마지막 합성. 야 깔끔하게 고급 나오면서 일반은 싹쓸이했습니다. 자 다음 고급 가자 고급 노랑색은 별로 없네 오케이 희귀 두개 오 세개 좋아좋아 희귀 잘 뜨는데 오케이 하나 오 뭐야 아 희귀만 맨 밑에 나오는게 아니고 중간중간 다 껴있구나 희귀까지는 잘 뜨네요 오케이 어 희귀는 잘 나온다 마지막 자 아, 마지막 좋아좋아 좋아. <웃음> 보자... 고, 거의 200개인데? 약 200개 가까이 쌓여있는 희귀입니다 자 영웅을 향한 별자리 희귀합성 갑시다 아 68개밖에 안돼? 110개 못채웠네요 가야 영웅은 몇개? 자 영웅 1개 어? 2개?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총몇 개야? 한 개, 두개3 개, 7개, 4개, 5, 6, 7, 6. 8개? 4 개, 5섯 여섯, 8곱 여덟 개? 사천, 사천 백 개를 깠는데 영웅 8 개밖에 안 나와? 아! 더 나왔네 아직 남았네 자 나머지 희귀 20개 추가 과연 이게 한개 떴고 두개어 20개에서 두개 괜찮아 아이 남았죠 오 한개 아 끝인가 아 끝이네 와 이거 전설 도전 굉장히 적은데 와 이게 4100개로도 와 이게 안뜨네 저번에 2000개인가 천몇개로 영웅 엄청 많이 떴었는데 저번에 한거랑 좀 다르네요 확률이 음 일단은 저는 드디어 별자리 이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맞춘게 요거예요 요거 불! 이제 불 처음으로 네개 맞췄거든요 나머지 지금 싹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하나만 계속 안떠가지고 아 이거를 넣어야 할지 돌려야 할지 고민중이거든요 일단은 3페이지에 불은 먼저 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치명타가 떠버리냐 옵션도 하옵이네요 아또 치명타야? 아 이런 와싹다 치명타네 치치치아 이럴수가 불세트 한개 해서 코자아 이거 전설하기에는 개수가 좀 작네 자 전설 첫번째 전설 도전 과연 한 번에 뜰지 전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물두개 <웃음> 넣고 물한 개가 됐네 아자 다음 어둠 물 바람 한 개씩 섞어서 가자 전설 야아 불이 나왔어 아어 아, 불은 양호 불은 양호 넣어야 할때 맞으니까 음 그러면은 바람 어둠 어둠 전설 야 돼지 와..이거 안뜰거 같은데? 전설이? 아 안뜨네 4,100개 도전 네 하하씨 <웃음> 전설 0계아 미쳤다 전설 0계라고 어두움은 전투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아무래도 세트 효과가 사라져서 전투력이 떨어진 것 같네요. 와또 치명타네? 미치겠다. 치명타면 계속 뜨냐. 요건 보자. 0-9 고급 한개 남아있으니까 능력치 교환.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공격적 야 수치가 이렇게 어떻게 똑같은 걸로 뜨냐? 어? 와씨 어이가 없다. 씨 <웃음> <웃음> 이렇게 별자리 4,100개 도전했는데 전설이 하나도 안줄줄 몰랐네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